할렐루야. 가차보다 시대를 뛰어넘는 열정.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지금 복음서에 있는 성경이나 쭉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비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성경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드러내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를 좀 철저히 받고 싶다 또 주님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까 또 주님이 나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게시의 말씀을 하실 때 음성으로 들릴 때 꿈으로 보일 때 환상을 볼때또 기록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일부러 주님을 만나려고 정오에온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여자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먼 훗날에 있는 시대에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오래전에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할수 있을까요? 끌어당기는 뭐가 있으면 끌어당기는 믿음과 열정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시대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에 율법이 1 0렇게 살아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거기다가 왕인데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춤을 췄다 가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율법이 있는데도 시대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다윗의 부인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을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다 알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율법시대는 율법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시대에는 복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시대는성령님의 역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에 갑자기 성령시대로 뛰어 넘어가 버립니다 성령춤을 추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다위댕금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임재와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종말의 마지막 복음의 두 종의 시대로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춤을 출 텐데 천국 가서 춤을 추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많은 구절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에 있어야 될 사건들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록 여기 봐 얘기하고 장난치지 말고 제가 누구야 근데 영진이야? 자기 자리로 가. 영진아, 얼른 일어나. 같이 붙어있지 말고. 이 앞쪽으로 와라, 앞쪽으로. 이렇게. 예비에 성공해야 영진이 도 복을 받아. 얼른 빨리 일어나. 그럴 만한 뛰어넘을 만한 믿음과 열정이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그 뒤에 거기 앉아 그 집사람 옆에 앉아. 다 앉아 그런 열정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난철 자석 같은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나 기도나 믿음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나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셨다 그랬으니까 생각지 않은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벼랑 맞을 만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신랑이 와버리니까 신부들 열병이 우왕좌왕 우왕좌왕 열 명이 우왕좌왕 우왕좌왕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로운 자라 미리미리 준비를 한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졸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우왕좌왕 하지만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가 안된 자가 있어요 그것은다 신부인데 그것은다 그럴 수 있는데 준비 안된 자는 그냥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면 준비 안된 사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에 방심하면 안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 부음에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고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우물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주님이 그렇게 마음의 의도성이 있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어요다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예측불어입니다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면서도 하시는 행동이나 말은 예측불어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육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날은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가 세뇌시키는 말을 그축석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른쪽에 붙어있어 왼쪽에 붙어있어 무슨 일이 있 예수님 모르지에 지금부터 한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럴 때마다 주님은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나타날 때도 당신들의 동생이나 너이 형제들이 왔으면 누가 내누이고내 형제고 내 가족이냐 주님은 단호하게 물리쳐 버리십니다. 주님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땅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은 정말로 복잡한 땅입니다. 어이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은 과거에 야곱이 가난 땅에서 천막을 짓기 위해서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천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장세계 3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일부가 장세계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야곱이 장막을 짓고 장막을 을고 어, 양들과 염소들을 키우려면 가축이 쓰려면 물을 반드시 분,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자 그런 우물이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야곱이 갈 때마다 야곱이 이동할 때마다 우물을 파고 아브라함도 우물을 파고 이삭도 우물을 파고 야곱도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흘러 흘러 흘러서 이스라엘이 영쪽으로 살지 못하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제 지파가 1 2 지파가 나눠지는데 북쪽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열 지파가 솔로몬 왕 아들들 르후보암 때 올라가서 솔로몬이 말년에 영쪽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는 자들 자기 처첩들이 그런 죄로 인해서 나라가 절단납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가 남고 북쪽에는 열 지파가 올라가는데 열 지파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하인 장군인 여로부함이라는 이 장군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보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비하고 처첩들을 데리고 갑니다.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과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살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간 열지파 남쪽 에루살렘 쪽은 가망이 없어요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우리만의 믿음으로 살겠다 열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은 그래도 예루살렘의 타락할지라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지파, 레위지파고 유다지파만 남쪽에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시작이 되고 선자들도 북쪽에서 활동하던 선자가 있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자가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세가 쳐들어오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중에는 남쪽 예루살렘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수르라든지 바빌론 등 이런 열방의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을 막 겁탈합니다 그, 그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돼 가지고 사생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태어나고 태어나고 여자들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데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성폭행 당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배척해버 가족들이 배척당합니다 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쫓겨나는데 위 아래 중간 완충지대 땅덩어리가 바로 사마리아 땅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점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 세계에서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자기들만의 신앙을 또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 사람 수가 많아지면서 나중에 느헤미야 4장 1절 2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의 가장 강력한 미움을 가진 자가 있는데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삼발라이라고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삼발라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정통사회 들어가고 싶은데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나중에 유대 남쪽의 대제사장을 살살 구, 어, 어, 구슬려서 대제사장의 손자가 삼발라세 딸과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삼발라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 바람에 느에미아가 황한하고 열받아 가지고 강력하게 분노하는 내용이 미아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삼발랏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파송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파송된 유대교와 우상의 종교와 함께 새로운 종교가 탈바꿈해서 새로운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혼합 종교가 만들어져요 유대교 플러스 우상송배 이교도 플러스 그러면서 새로운 우상의 신전을 막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예배 장소는 그래도 북쪽에 가까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었고 남쪽에는 에루살렘이 있는데 에루살렘에 가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복을 해서 에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고 에루살렘이 아니면 그리심산에 가서 또 자기 자신들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이미 성전 자체가 타락을 했어요 북쪽에 있는 열지파에서 에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남쪽으로 절기때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재단을 세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심산의 타락은 이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거짓 제사장들이 많아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도 자체가 위선자들이 만들고 거짓 선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거짓 제사장 제도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볼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설명을 들으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아, 성교를 읽으면서 한 번씩 지나갔던 삼발라시라는 이름이 나오고 사마리아, 유대, 이스라엘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었답니다자 그래서 예배 장소로갈 때는 에루살렘보다 그리심산이 더 가깝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사마리아 종교는 두번씩이나 왜곡을 시키고 두 단계를 뛰어넘어 왜곡된 그런 우상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유대교에서 탄생을 했지만 나중에 가짜 가짜 가짜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들은 또모세오경은 성경으로 봤지만 시편이라든지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 유대적인 말씀이거든요 시편도 다윗의 고백이 많고 솔로몬의 고백이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 싸나봄은 상가없는 말씀을 하나 됩니다. 앞에서 추워요. <목소리>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마리아가 오랜 시간을 거치고 거치면서 점점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첫 땅만 봐도, 저주거리의 대상이 되고, 사마리아 땅을 밟기만 해도, 그 저주가 남쪽으로 올수 있다. 북쪽으로 올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북쪽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켜가면 빨리 갈수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빙빙 돌아서 갑니다. 일부러 먼 길도, 왜? 저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남쪽 에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려면 친척들을 만나오면더 빙글빙글 돌아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얘기찾는 방법으로 에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성전의 모든 걸다 뒤엎어 버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슈가 한참일 때 사마리아로 가자 지자들을 재촉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지자들을딱 보면 정통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금방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뜻밖의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도성이 있었어요 같이 주님은 의도성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껏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아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해주는 말이 참, 참 좋았을 텐데, 니고데모에게 쓰면 참 좋을 텐데, 니고데모가 이해가 될 텐데,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수준, 약간의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전혀 좋지 않는 배경이 있는 여자. 예수님과 참 만나는 여자. 저주받은 땅에 별로 좋지 못한 행실. 불교란 배경을 가진 여자에게 주님께서 그 모두들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앞으로 2000년 후에 필요한 말씀, 필요한 예배, 예배의 목적, 예배의 생명, 예배의 내용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성령의 생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좋지 못한, 현실이 좋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에게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실 때, 먼 훗날에 예배 문제로 고민하고, 예배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더 진실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믿음 앞에, 이 여자의 열정 앞에,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이 여자의 믿음 때문에 먼혼날이 있을 이야기를 다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다음 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니까 법귀가 들어올 때막 춤을 춰 버렸다 법귀가 현장에 일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춰 버렸어요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으로 말하자면 왕이라할지라도 어디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춰 바지가 내려가 이 돌로 맞아 죽일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시끄게 살아 있는데도 율법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이 춤을 출수 있을까요? 예배들이다가 사람들을 많이 보는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명을 처음만 했어요 부인이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왕이 칠칠칠 못하게 춤추다가 바, 바지가 내려가니까 싹 비웃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혀 찰른 소리, 혀 끓는 소리 속에서 비웃는 이런 마음들 주님은 다 아세요 평생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같이 보 주님은 달고 계신다 내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아직도 내 안에 나오지 않은 죄 찌꺼기들을 주님은 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한번한것 같아요 우리 몸 안에 의사들의 말에 빌리면 좋은 세균이 50% 나쁜 세균이 50% 있는데 네. 나쁜 세균이 많으면 우리 몸에 병이 생겨버리고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좋은 세균이 많으면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데 암세포가 하루에 5천 개가 만들어진대요 새로운 암세포가 매일 5천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암세포가 없어지느냐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 중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할 박쥐 세균이 돼요 박쥐 세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기회주의 같은 세균이 있잖아요 아 좋은 세균 이길 것 같다 그러면 좋은 세균로 얼른 달라붙고 그러면 50%에서 70% 80% 세균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세균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암덩어리를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잘못하면 이박지 세균이 어떻게 마음먹는 거에 따라서 나쁜 세균 쪽으로 붙으면 나쁜 세균이 70% 80% 올라가면 좋은 세균의 면역력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이 또 그래서 이박지 세균이 좋은 세균 쪽으로 갈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 뭐냐 프로바이오텍스인가 그걸 먹으라는 얘기야 그 나도 한번 먹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이 박쥐놈이 좋은 세계로 붙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야이 박쥐야 야이 박쥐야 좋은 세계로 붙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세 이상 장수하실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손이 이게 비틀어져도 오래 사세요 벽에 똥바를 때까지 사세요 어디까지 하더라 이상하게 이부 때는 내가 여유자적 여유 유유 만만 자 여러분 이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 부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합니다 물좀 다오 그러이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한테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또 맞받아 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굽니까? 나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는데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있느니라.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물길 오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우리 주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이 여자가 따박따박 말대답합니다 자기 안에서 막 정신 인격 생활 방식이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렸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 뒤죽박죽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증도 생기고 속상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질문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계속 이야기합니다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정신 상태를 다 흔들어 놔버립니다 이 여자의 머릿속에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온갖 생각과 질문과 궁금증이 막풍주하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정체가 뭐야? 이 사람이 또 점점 더 나가서 나의 과거를 들춰내네 심지어는 종교적인 문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될 종교적인 문제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느냐? 에루살렘에 가려고 하느냐? 그리심산에 가려고 하느냐?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다 그런 예배나 제사는 모르는 것들이야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예배하는 것과 모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의 목적과 생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뻔입니다. 천0 0 0년 후에 새로운 예배 형식이 등장할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여잡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그리심산 갈 필요 없어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신앙과천정으로 드린 예배가 진짜야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 네. 여러분 예배 알고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 앞에 드린 예배 알고 있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의 임재와 깨무금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는 예배를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 시대인데 율법에서 복음 시대로 막 넘어왔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이 여자가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만 3년 반 후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 만나고난 다음에 3년 반 후에 사마리아에 강력한 부인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갔다 보금을 전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형식은 교회라고 할수 없지만 껍데기는 그 안에 내용은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금을 들고 처음 왔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다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 여기에 예수를 알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니 어디서 이 사람들이 난 것이냐 궁금해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이 넘어가서 천하의 온 나라에 버린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오잖아요. 오순절 6월절을 지 때마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받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와서 방언을 받아버리고 제자들이 자기 나라 오로로막 방언을 해버리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오로로 방언을 해버리고 설교하고 막 강력하게 외치니까 3천명씩 5천명씩 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고 변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와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나라로 가서 우리도 기도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가족들 중심으로 친척들 중심으로 친한 사람 중심으로 에루살렘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나스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성령 조금만 하고 우리나라 어느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더라 우리나라 말로 방언하더라 즉석에서 방언 통역 예언 막 해버리더라 이야 성령 나는 받았다 나는 그분들을 통해서 불세를 받았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가서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처를 만들고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중에 이방에 가보니까 바울이 가보니까 그래서 기도처와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크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모슬림 90% 100% 막 모슬림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라크에도 요나의 죽음이 있는 요나의 그 무덤이 거기였어요. 세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회교권, 모슬림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복음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먼 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올수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QR코드인가 그걸 안 하면 고발당한대요 그게 결국에는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 가는 곳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핸드폰 핸드폰 감시장치다 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미 다 관리 대상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관리하는 거아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핸드폰에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사람 몸, 몸에다가 아예 그냥 이식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자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전하다고 하는 나라는 다 심판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요 거의 무풍지대였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비행기를 다 차단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2천 명에서 4천 명씩 하루에 확진 환자가 번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하고 이틀 전에 전화 통화해서 목사님 난리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뭐 망하기까지 야뭐 하겠어요만은 매일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골고도 언덕에 올라가는 십자락 그 비아돌로로사 그런 상점도 다 막히고, 장사도 다 막히고, 관광으로 먹고 어, 하는 뭐, 관광도 다 막히고, 일자리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망하고, 공고 있고. 예? 거기만 그렇습니까? 모슬림권 안 그렇습니까? 이란, 이라크, 그 파키스탄 이런 데도 막 하루에 몇만 명씩 막 생기는 거예요. 남미는 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남미도 브라질 대통령까지도 그 걸려가지고 격리시설이 있고요 파라과이우루과이 콜롬비 아 이런 나라들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이 코로나 바이스가 아무것도 아닐 것같은 이것이 가는 것마다그 나라를 심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젤라도 쪽이 가장 깨끗한 지역이고 제주도도 가장 안 나온 지역인데 지금 제주도에 하루에 100명씩 나온대요 확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광주 쪽에도 많이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장담하고 아 우리 지역은 정장하다 이미 다 훌고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 전염병 하나로 수만 은의 사람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잖아요. 중미 쪽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도 치워가지를 않아. 구급대도 하나 그냥 시신 버려진 상태에서 냄새 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이 모양인데 거기다가 홍수가 나지 지진 일어나지 화산 폭발하지 일본도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나라인데 그 일본나라 열도 나라에 구름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비가 잔뜩 와장창 나오니까 다 숙대밭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 이 모든 전염병들이 쥐, 벼룩, 빈대, 모기, 파리, 또 나타, 또 원숭이, 박치 무슨 벌레, 두더지 같이 생긴 그 뭐야 그 철갑 무슨 뭐, 예? 그 땅에 막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또 고슴도치, 개. 고양이 소다 조류 인플루엔자 콜레라 이질 뇌염 학질 장티푸스 메러스 에볼라 그 외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을 보세요. 날짐승과 들짐승과 조그만 생물체 하나하나 가지고 또 들판에서 들치로 떠 오는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불안해서 살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또 메뚜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재앙들이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한꺼번에 연줄 연줄 이어서 우리에게 음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 있다 골방 있다 여기저기 있다 할지라도 너는혹하지 말라 능력이 나타나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냐 거짓 선자가 행하는 강력한 능력이냐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일곱나팔재앙 일곱대접재앙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팔불 때가 있고 대접을 쏟아부을 때가 있고 일곱인의 재앙이 있을 텐데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사마리아가 3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세워버립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중심이 되는거예요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당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온유대고 땅끝이에요 땅끝은 우리 가족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않은 사람이 땅끝이 될수 있고요 이웃집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집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땅끝이에요 장소적인 땅끝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땅끝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종말에는요 도피처가 어느 장소적인 개념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계시는 현장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장이 도피처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크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크로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성경구절은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지적을 받았어요 주님이 왜이 여자에게 예배의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여자는 머리가 뒤죽빵죽인데도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받고 너무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별소리를 다 들어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질문을 막더 하는 거예요, 주님께.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나에게 주소서. 예.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서요. 주님이 막 주제를 바꿔. 계속 주님의 주제를 바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여자가또 질문 당신이 우리 주성 야구보다 더 큽니까? 그렇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걸 내게 주십시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내 사정을 다 하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여자는 더 깊은 예배와 예배 생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기 안에 죄가 있어요. 자기 안에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수단? 이 여자가 숨기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아주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자기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이분 보니까 보통뿐이 아닌데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 일정한 부분 아주 조그만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봐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시험에 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눈물 한 번만 찔끔 흘려도 주님은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된 회개를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다 까발리지 않아도 주님은 온것 자체를 회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줘버리시면 적나라하게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내네 안에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다 감추고 그렇게 해도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약간의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탁 터치가 돼서 온몸으로 번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약간의 터치를 주님으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약간의 터치만 받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주님은 약한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너를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죄가 꽉차있어 그런데 이죄 문제를 터치하지 않고는 너에게 신령한 예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성령과친일는 예배를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네. 앞으로 2000년 후에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텐데 너에게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단 말이야 근데 너는 아주 더 죄가 있어 사람들이 그 너의 하는 행실과 너의 생활을 보고 사람들이 뒤로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은 더 말씀을 깊이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여자에게 테스트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간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진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지? 다섯 남자가 있었는데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으로 자기 남편이 아니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직접적으로, 내게 남자가 다섯이 있었는데, 내 말이 옳다 주님이 또 인정해주시는 말이에요. 같이 합 주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에 잘 들고, 잘 삐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주님은 웬만해서 잘 꾸짖지 않습니다. 주님이 꾸짖지 않을 때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야단치고 꾸짖는지 아십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깊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의시되고 자라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무섭게 꾸짖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언급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해. 그 말씀이 나를 주님을 세번 배신한 그것이 막향원이 죽을 때까지 생각나게 하는 거야 나를 야단치고 때려고 나를 밟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야 여자가 현장에서 가르마다 붙잡혔어요. 돌로 때려버렸으면 깨끗이 끝날텐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게 우리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너왜 그랬어? 왜 이렇다 저라해? 너왜 헌신한다고 그려놓고 기도한다고 그려놓고 왜 안나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못 견디겠니? 그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더 후벼파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것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 문제만 하면 섬기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설픈 사람들은 금방 감정편이 이렇다저렇다, 이렇다, 이렇다 하지. 그런 사람들은 섬기기 편해요. 비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야 내가 경험이 너무 많아 주님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체험한 거더 많아 나는 너무 고집스러워 아무도 내 성격을 못 말려 무슨 수로 그것을 말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여자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위선이 있고 약간의 말을 하는 이 진실을 진실이 촤악 눈꽃만큼 들어간 그것을 주님은 불쌍해 보시고 측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서 주님이 더 직접적으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 너에게 남자가 다섯이 있었다 그들도 네 정식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자랑 막 한번 얻어맞은 게 아니고 막 도대체 이분이 누군데 내가 잠깐 말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궁금증이 막 폭증해 도대체 뭐야? 이 남자 도대체 뭐야?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지금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 다 툴추네 그리심사에 사는 예배 안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사 사는 예배 쓸데없다 그런 예배는 다 모르는 예배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갖지 않는다 그리고 막 근본적인 것들까지 다 틀어내게 하는 거예요 참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생명이 뭐고 예배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예배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제? 먼 훗날 20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말씀을 주님이 여자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루살렘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것인가 우리 회의하자 우선 회의하자 연과자연과자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여자에게 새로운 시대에 나타날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는 예배 메시아 앞에서 예수 그리스 앞에서 주의 영이 중심이 되는 예배 신앙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 좋은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받을 쓰레가 나는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너에게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 멍청한 자들아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지만 이 답답한 인간들아 너희들은 내 오른쪽 민쪽에 있으려고 하느냐 예수가 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이 화평 화평 화평 축복 축복 축복 이것만 주려고 오는 줄 아느냐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래서 결혼도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께 결혼하는 거야 시간 전략을 위해서 요즘요 네. 힘들게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어렵게 어렵게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혼했는데 술을 먹은 애를 만나서 교회도안줄 알고 했는데 껍데기는 좋은데 결혼해 보니까 또 아니야. 남자들은 결혼하면 정신 납 버려. 여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가 보면 혼자 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요, 웬만해서는 다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 다 해. 이게 문화야. 이혼도 문화야. 결혼할 생각들도 안 하는 것도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힘들게 수고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몰라. 수고도 안 하려고 해래 애도 안날려고 해요. 결혼해야 돼. 그리고 아내가 남편으서뭘 수고해야 될지 남편이 아내으서뭘 수고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 귀찮아져서 점점 개인주의 위주야. 다 개인 위주야. 돈을 벌어도 저축을 안 해요. 벌면 그 자리 다 써버려요. 미국 문화처럼 지금 돼가고 있어요. 미국처럼.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힘들게 결혼해서, 힘들게 자녀 낳아서 잘 키워놨는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만나서, 서클에 잘못 들어가서 신천지로 빠지고, 또 무슨 뭐 사입이 종교로 빠지고 뭐로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나중에 주님을 떠나서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도 있지만 외부 사람들이 상담하는 욕구가 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이런데요 우리 자식이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날 돌아 예.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 거의 귀신이 한번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번 손을 타기 시작하고 통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수시로 들어와 수시로 왜? 귀신은 내 안에 들어왔던 귀신은 쫓겨나갔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또 맴돌거든요 나너 좋아 난네 속이 좋다니까 내가 비로 쫓겨났지만 나너또 들어갈 거야 주변에서 자꾸 귀신이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놈은 사단에게 박수, 개박살을 지옥에 던져 버리더라고 마귀가 그러니까 할수 있으면 내 안에 들어가서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죄는 인간의 책임 유전적인 죄의 요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기 때문에 죄 문제는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지어서 죄의 효과가 나타나고 죄의 찌꺼기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쓴뿌리가 죄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해 보면 다 50보 1 0 0 거기서 거기 그 나무에 그가지예요 이 여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내가 바로 그다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사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도 바유는 시문은 내가 복을 받았다 이걸 알게 하는 자는 네가 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다 가야밧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생님이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밝히셨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은 뜻밖의 장소에 가셔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는데 목적 달성을 이루셨어요 목적 달성을 다 이루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심부름하고 다시 와서 예수님과 제자가 대와는거 보니까 이상히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마리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여자가 가지도 않고 따박딱 말대답을 하네 얼마나 귀하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서 이, 저, 이 여자의 믿음과 열정과 이런 내용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여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성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자기 믿음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 는번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오십니다 문질 알꾼 여자와 대화하시면서 다 가장 풍성한 영적 대화를 하십니다 말몇 마디 속에서 예배대한 이야기하죠 기름붐에 대한 이야기하죠 신령과 진리에 대한 예배이죠 성령의 생수에 대한 이야기하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도자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리고 오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 반 후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추구할 사람이 도체의 세계에 도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보자. 주여, 나에게도 옷이 없어서. 여러분, 성리의 불을 받는 이 매일매일 불을 받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네 앞에 언제 서 계실지 몰라요. 예. 다 가르쳐 주세요. 이 여자는 기포장을 정말 잘했어요 자기의 죄가 정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 시끄러워 보일 수 있어요 저 미쳤네 왜 저런 부정한 여자하고 만나서 일을 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는 것보다 구슬수를더 만드셔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고 능력을 다 초월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은 앞으로 2000년 후에나 알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오래전에 불결한 배경을 가진 여자에게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